어, 이런 역사 깊은 회사에 합리하게 되신 계기와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? 아, 저는 오기 전에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어, 약한 25년 정도를 근무를 했고요. 오기 전까지는 어, 우시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어, 이 회사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어, 저희 그, 어, 반도체 된 경우 한국 반도체의 장점 혹은 어, 저희 그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해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그 능력이 좀더이 어, 이 외국 회사에 근무하는 좀더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보게 됐습니다.